자, 이번 도커 컨테이너 활용법에서는 이제 호스트 네트워크하고 브릿지 네트워크를 직접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선은 이제 브릿지 기본으로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run, 그 다음에 d,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n g i n x 웹01로 다는 만들겠다. 그래 p 옵션을 8888을 80포트로 연결을 하겠고 엔진엔스 최신 버전을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성은 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어,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이미, 예, 이미 만들어진 거라서 이렇게 3월 할게요 자 그래서 이미 이제 브릿지에다가 연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앞에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 따라 하셨다면은 로컬호스트 8888로 이렇게 연결을 해 보시면은 8888 이렇게 연결을 해 보시면은 엔진 엑스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트포딩 내부에 있는 도커 컨테이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요것을 이제 호스트 쪽에서 어, 네트워크 연결 정보를 한번 보려고 하면은 수도 그 다음에 넷스텍스죠 넷스텍스 네트X 마이너스 NA 그 다음에 그랩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8888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한번 8888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80포트가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리스닝은요 그 다음에 어 우리가 포트 정보까지 같이 봐야기 때문에 우리가 옵션을 좀 달리 좀 쓰도록 할게요 자, 옵션을 마이너스 nap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포트 정보까지 이제 확인, 확인할 수가 있고요자 그러면 이제 888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도커 이렇게 프록시 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 정보들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ps -ef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grep 그래프, 어 grep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도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도커 컨테이너에 프록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프로세스가 바로 얘네들이죠. 얘네들 프로세스들이 현재 보면은 이렇게 8888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브릿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면 은 이렇게 프로세스 단위로 이렇게 어, 도커 프록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 그런 것들이 프로세스 정보들 안에 이렇게 포함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호스트 개념으로 네트워크를 아마 생성을 할 겁니다 호스트 개념을 세울 건데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도 이제 8 0포트가 열려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 도커 그 다음에 run-d 그 다음에 name 네이이고그 다음에 네이밍을 엔진 nx 왜 공사로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실수를 하다 보니까 좀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런을 실행을 할 때요 여기에 이제 호스트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이제 호스트로 네트워크로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은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엔진 nx 최신 버전을 이미지를 어, 매칭을 시켜주겠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x죠 Ng Nx 밀, 밀 틀립니다 예,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지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현재 포트 마이너스 p 옵션이라고 하는 것도 지정해주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도 네스트 네스트 마이너스 na 똑같이 NAP 그 다음에 Grab80 이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80 포트가 이제 현재 리스닝 되고 있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어요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로컬 로스트가 8888이 아니고 실제 로컬 로스트 80 포트에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은 엔진엘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말이면은 우리가 포트 포워딩 하는 개념들이 아니고 네트워크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호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예, 설정이 됐기 때문에 같은 곳이에요 같은 192대역으로 설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성했던 이 이미지의 인스펙트를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내부 정보를 한번 좀 보시면은 아마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토커 그 다음에 엔진 nx x 그 다음, 웹공사를 인스펙트 해야겠죠? 인스펙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딱 어, 보면은 IP 어드레스 정보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예, 비어있죠.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IP 어드레스가 이런 식으로 비어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어, 우리가 브릿지 같은 경우는 172대역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로 그냥 할당이 된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P를, 별도 IP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까 nestet-nap로 입력을 해 가지고 80포트를 확인했을 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바로 얘죠 그럼 얘가 이제 도커하고 관련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보들도 똑같이, 우리가, 음, 우리가 수도 PS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그래, 그 다음에 아까 복사를 했던 이 프로세스 이름이죠. 요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 앞에하고 달리 현재 도커 프록시나뭐 그런 이름이 없죠. 예, 전혀 나오지가 않죠. 단지 워크 프로세스라고 하는 정보들, 이게 아 프로세스들이 현재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넷으로 설정되어 있는 어 네트워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로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거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릿지 개념 같은 경우는 엔진, 그 도커, 프록시라고 하는 서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거죠 터널링 역할을 해주는 거고 얘는 직접적으로 호스트에다가 부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지 예, 프로, 프로세스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이걸로 제어를 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비스 단위의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봤습니다 아마 두개 차이점 여러분들 좀 명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ocker 컨테이너 이미지를 바로 그냥 호스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호스트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대신 이제 호스트를 사용하면은 조금 위험성이 보안성으로 좀 위험성이 있긴 있겠죠 왜그냐면은 러 어, 여러 호스트에서 서비스들 을웹 서비스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면 같은 쪽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호스트에서 아파치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웹 서비스 공유하고 있는데 도커라고 하는 것들을 똑같은 대역으로 하면은 여기가 침투가 대, 대, 당하면은 여기가 침투가 당하면은 이 같은 대역들이 이제 당할 확률들도 많이 높겠죠. 더 보안적으로 예, 이슈가 있겠죠. 하지만은 현재 호스트 쪽에 있고 그 토커 컨테이너 안에서 또 이제 돌아가고 있는 도작하고 있는 것을 포트 포워딩 개념으로 하면 이 포트만 하나만 열려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이쪽이 당해도 이 안에서 이제 보안적으로 이슈가 생길 수 있겠죠 바깥쪽으로 넘어올 경우가 많이 없겠죠 예, 보안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보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터널링 개념으로 좀 사용하시면 더 좋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